안녕하세요 오늘은 아니아니요 오늘의 번 요리로 엄마 생신을 맞이하여 미역국을 끓이기로 했어요 재료는 자른 미역 돼지고기 앞다리살 그리고 다진 마늘 그리고 소금 새꼬지 참기름 그리고 국간장 필요합니다 참외슬은 소주가 아니고 참기름입니다